Fire. Wow. m a h e s <laughs> t e r b o l t o e s <laughs> t o n m a n h e s t e d i v o l l i o l the doors r e all n e 오늘은 재밌겠다. 오랜 시간 동안 공부했을 시이어 1등. r e s o 다 오랫의안 오랫동안, 오랫동안, 오랫동안, 으로동안오랫동보 오랫동안, 로랫동안 오랫동안, 으랫오랫동